양백리 골목길입니다. 포장이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현장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매매할 주택입니다. 앞쪽에 텃밭이 있습니다. 도로에 접혀져 있는 양쪽 길이 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앞쪽에 텃밭이 있습니다. 오늘 매매할 주택입니다. 마당은 관리가 되지 않아 풀이 아주 많이 나 있습니다. 포항 상수도입니다. 마당에는 여러가지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아래처에는 철거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감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뒤쪽에 아주 큰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방입니다 색깔이 이쁘게 보입니다 주방과 거실입니다 보일러실입니다 안방입니다 위치, 면적,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흥엽 양백리에 있습니다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698제곱미터 211평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는 건폐율 40%와 용적률 100%로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는 포장된 도로에 잘 접혀져 있습니다 주택면적은 49.75제곱미터 15평이 있습니다 주택은 외부 내부, 내부를 올수리 하시거나 완전히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셔야 됩니다. 건축연도는 1945년입니다. 주차는 한대 이상 가능합니다. 방향은 남서양입니다. 입주시기는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텃밭은 있습니다. 평당금액은 90만원이며 전체 매매금액은 1억 9천만원입니다.